브랜디, 페피, 하이. 오늘 제약속한 것처럼 목걸이 하고 왔네? 먹어야지. <웃음> 쟤는 아직도 다 저렇게 개구리다리를 해. 신기하네, 저거 애기 때나 하는 거. 어. 그래서 다리가 안 좋은 줄 알았어. 미안하시다. 아, 나왜 저래, 진짜. 다리 왜 저래. <웃음> 저거 봐. 아얘 나와. 야, 나왔나? 뭐 나올 수 있어? 있어? 저 뒤로 돌아가야 나올 수 있어. <웃음> <끼러> <끼러> 진짜 지금 지가 공을 갖고 나오려다 실패한대 안돼 손흥민이네 <끼러> <웃음> <웃음> 물 수가 있나? 어 무네 응. 음. 아, 전진념으로 아, 물어. 옳지. 물어 갖고 못해. 확실히 밥 찾는다. 아니 가져와. 빨리 뻥. 와. 뭔 가져와. 오, 잘 물지. <웃음> 아니 물그릇서 어. 낯가림어오가림을 해결해 주겠어. 바로 해결아 <웃음> 귀여워. 치즈! 치즈! 아, 왜 이렇게 터많이 자랐어? 이게 볶음밥 재료야. 어라 그렇게 늦으셨구나 어, 아니 우와 우와 우와. <웃음> 우와, 우와! 우와! 우와! 아무도 관심 없어 <웃음> 하이 좋아요 간다. 간다. 앉아. 그래. 앉아. <웃음> 앉아. 앉아. 앉아. 하이야. 시원하다. 습이안않 습하지 않으니까 그늘에만 와도. <웃음> 아니, 손이 왜 이렇게 감았 아마도... <웃음> 아니, 누가 비행으로 언니 어떤 오월을 보내신 거예요? 이 따다다다다. 다다다 뭐야. 웃 그렇게 안다러하나 <웃음> <러브하우스 알아놔? 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아, 둘 다? 왜 나만 몰라? 둥 이렇게 한다고? 오, <웃음> 오, 좀 해라. 넷플릭스. 넷플릭스. 아! 또 뭐라고 부르실지 붙여줘보세요. 음... 거짓 발사게 <웃음> <웃음> 배고 가자. 안 가는데? 언니랑 배고 가자. 치즈 가! 치즈 가! <웃음> 가! 확인해. <웃음> 아직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데? 착각 맞지? 확인해 빨리. 너가 봐봐. 없지? 아무도 없지. 경, 경계를 하인아 아무리... 아무 생각도 없어. <웃음> 니타이 <땀이 웃음> o h Ha. Ta. h 아침부터. <웃음> 이거 이하고 싶어서요. 오래 갈뭐하세요다 아, <웃음> 나도 <더> 나오지 않을 거요 <웃음> <웃음> 아, 뭐 하냐고. <웃음> w 나도안 나와요 바운스가 중요하 오기 여기 아니 왜한하더주 이미 저렇게 걸려있어